How are you? 자,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포켓몬 신작!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 시부야에서 우연히 만난 시부야산 우왁스! 요 녀석과 함께 포켓몬 바이올렛 시작합니다 오! 그레이프 아카데미에 뭐 입학을 하네요 제가? 오! 부잣집 도련님들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야 어, 교장님이시고 여기 이번 스칼렛 바이올렛은 배경이 팔대야 지방이래요 어 원래 각 박사님이 소개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또 신선하게 교장님이 이 포켓몬을 소개해주시는군요. 똑깍 아, 저 뭐야? 어 심쿵사 파우치 심쿵사 뻔했어 진짜. 음, 포켓몬 전문학교에서 벌어진다는 컨셉. 그렇지. 제가 코라이돈과 미라이돈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미라이돈이 그나마 좀끌리더라고요와 이번작은 완전 오픈필드라서 이번에는 전설 포켓몬이 무려 탈것으로 등장해가지고 오토바이처럼 타고 다니고 또날아다니기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어? 뭐? 잘날다가 어디간거야? 저벌 따구 저벌 따구 이벌 따구 어떻게 참아 어? 뭐야 교장쌤이 직접 찾아왔어? 나뭐좀 되나? 어? 모자랑 가방까지? 이거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진짜 귀족 학교 그런 느낌 나네 어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구나 아, 어! 아 이거 일본에서 제가 포켓몬 센터 들렀을 때 아, 이게 잔뜩 인형들만 보고 직접 뭐 게임은 뭐 시연이라든지 플레이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참 아쉬웠는데 이걸 직접 제 손으로 이제 고를 시간이 왔네요 나와! 그리고 좀 약간 탱청하게 생긴 뜨하고 딱! 거기에 저와 함께할 무책이 오리 고 왁스까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저의 스타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쳐다보고 있는 거봐어 아. 너무 커옵다 진짜 아이고 이 귀요미들 아니 어떻게 얘네 세 마리 다 데리고 가는 건안 되나? 아 저렇게 귀여운 애들을 어떻게 한 명만 골라요 어어? 하하하 <웃음> 쫄래쫄래 쫓아오는 거봐어야 <웃음> 이번에는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스타팅이 처음부터 뭐 같이 이렇게 여행하듯이 쫓아오는 느낌은 처음인데? 원래는 바로 고르고 시작했잖아요 기존 시리즈들 어디갔어? 야야야야야 뭐래서 그냥 거기에 하아. 그리고 먹고 뜨하고 아, 역시 생긴대로 약간 땡청한 느낌이긴 하네 얘는 어음 이번작이 약간 라이벌 느낌인가 보네요 네모? 이름 진짜 특이하네 퐁이 내시는 아니지 챔피언랭크 야 얘도 약간 배틀광인가 보구나 이 바이올렛 긴 여정을 함께할 저의 깐부 스타팅 포켓몬, 꽉스로 갑니다, 저는. 음, 꽉! 어우, 멋쟁이, 고, 왁스, 일로 와. 일본 시부야 포켓몬 센터에서 굉장히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시부야산 오리, 줄여서, 왕. 시오리로 갑니다. 아이고, <웃음> 형이랑 이제, 함께다, 끝까지 한번, 같이 달려보자고 그래봐야넌불난물 바로 그냥 소화전으로다가 불 그대로 꺼준다 네모에 뜨거 꽉 귀여워 즐기면서 한다고? <웃음> 과연 지고도 그렇게 즐길 수 있을까? 시작부터 물대포 큰거한번 간다 빵 역시 효과가 굉장했다 데미지 두배 들어가지 않나요? 완전 상성이기 때문에 따당 아이고 어허 그 방금 공격한거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리 뜨아고 생긴 거참 너무 귀엽네 잘 가고 한방 아니 두방 한... 오 이번에도 약간 필드에 돌아다니나요? 포켓몬들이?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 줘가지고 막쳐막쳐막쳐한대더 맞아 가방에서 몬스터벌 던집시다 호잇 자! 잡히나요? 똑깍? 똑깍? 따각 그렇지! 아, 이름이 마뽀돈이야? 마뽀라는 nope. 거야? 이름 자체가 이거 마뽀라는 거는 설마, 희상 겹행이네요? 어우 마뽀돈! 10번? 오, 오케이. 필드에 돌아다니는 이런 몬스터벌 이제 이런 필드 같은 것도 다 봐야겠다. 오, 와 어, 쟤 이름이 뭐였더라? 하늘 날라다니네? 레전드. 어 이거 필드에다가 이제 스타팅 불러놓고 같이 다닐 수 있어 그래 야 주인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너도 같이 해야지 우리는 일심동체야 통통코 맞아 통통코 오랜만에 본다 얘몇 세대였죠? 되게 초창기 세대인데 얘도? 오오오오 얘 뛴다 얘 뭐야? 오 지가 막 알아서 싸우는데? 맛보던 핫 똑같 똑같 똑같 거의 뭐 이거 자동사냥 느낌이구나 이, 이 시스템 되게 좋네 어? 얘는 설마 아까 그맨 처음에 봤었던 갠가뭐빠모가 아, 뭐야? 뭐 빠른 반말보드뭐 그런건가? 아니 얘 보자마자 얘는 진짜 무조건 잡고 싶었어요 이리와 뭐야? 전기야 심지어? 오오오 잡혀라 떡깍착카 그렇지 쥐 포켓몬이에요 아니 생긴건 되게 공같이 생겼는데 쥐네요 의외로 빠머 풀어서 쓰면 빠른 반모 아우 귀여워 얘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 깨 잡았을 텐데 뭔 소리야 뭔 소리가 났어요 알아 설마 에이 설마 아이 <웃음> 설마 벌써 아 벌써 나올 와 아니 소드시엘드 때는 살짝 얼굴만 보여줬지 실제로는 잡으려면 한참 걸렸는데 이거는 뭐 진짜 시작부터 전설 포켓몬 등장인가요? 근데 제 상태가 왜 저래? 저 또, 또, 또 댕댕이한테 둘러싸였어 또왕왕왕왕아 이거 강효국 선생님 불러와야 돼어좀 다쳤나봐 아그 오프닝에서 날다가 팍그 바닷속으로 꼽혔던 게 다쳤구나 와 레전드다 완전 뉴비 생 초반부터 이렇게 전설 포켓몬 나와도 되는 거 맞아 어, 샌드위치 먹여 야 아,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나 점심에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나너 너 때문에 오늘 굶, 굶는다 어이 귀한 거야 귀하니까 너내 동료가 되라 야 아기야 오케이 귀엽냐 생긴 게 이거 좀 먹어봐 음음 옴! 옴! 음 옴! 옴! 옴! 근데 저 덩치로는 저거 뭐 그, 간에 기별도 안갈것 같은데? 오유! 살아났어! <웃음> 꼬시기 성공이야 아주 가성비야 저렴하게 전설 포켓몬 너무 싸게 길들였어 야 근데 어디가? 야야야! 야. 먹치냐? 마! 야! 어디가! 어? 어라? 허어? 변신! 배틀모든가보네 잠깐만 내가 진짜 어, 시작부터 이 전설 미라이더네 어우 oh, 너아 no. 근데 야야야야 어디가 하아 굉장히 시크하네 이 녀석 아이구야 센거 봐라 야너 생긴 것좀 한번 보자 니 잘생긴 얼굴 좀 보여줄래? 오 디그다다 디그다 디그다 닥드 락드 락드 디그다는 잡아야지 mm, yeah. 아아 까쳐다보던 해가 왔다 해가 녀석. 안돼 그래봐야네 후악스로 혼내줄게 <웃음> 너 불타입이잖아 내가 너 불타입인거 알고있거든? 잠깐만 피가 좀... 좀만... 어 어라? 어머! 잠깐만 설마 레벨이 40... 그건 잡으라는 게 아니구만. 그렇지. 음. 어, 어, 어, 지나가려다가 도와주네. 그래, 임마! 내가 귀한 샌드위치 줬는데 너도 이래야지 오!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인가? 어라라! 가골까지 얘는 무슨 타입일까, 미라이더는? 위험하니까! 데리고 날아가는구만! 여기야여기어 근데 뭔가 포켓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컷신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좋아 그럼 1렙부터 아주 그냥 메라이돈 타고 전설 포켓몬으로 그냥 순식간에 뭐 수월하게 진행하는 느낌인거죠? 어야심다 빠졌구나 너 얘는 그냥 진짜 그냥 타고 다니는 <웃음> 탈것 포켓몬인가? 얘가 직접 공격하고 그러진 않을, 않을 것 같죠. 안그러면 뭐, 밸런스 문제가 너무 저거 할것 같긴 한데, <웃음> 야댕댕이 같아 이렇게 보니까. 오래오래, 임마 오래, 형이 앞으로 네 주인이다. 응, 음? 얘또 뭐야? 새로운 인물의 등장입니다. 어, 미라이돈좀좀 안아본데, 얘가 페퍼란 녀석이고요. 얘 약간 포자랄인가봐 그러니까 얘 정체가 뭘까? 일단은 뭐 전설 포켓몬이라고 해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뭐..뭐야 너 갑자기 배틀 한다고? 아이고 저볼 따고 쫙쫙쫙쫙 넌안먹었다 같은 커요미들끼리 한번 배틀 떠줘야겠어 넌 빠른 밤으로 간다 마모야 아하하하. 물어봐 물어봐 아유 좀 아프다 싸워 관계, 쇼크! <웃음> 좀 약한데? 바로, 몰대버 칵! 크잘 가고, 미라이돈을 데려갈 거면 이걸 가져가라고? 어 나쁜 녀석은 아니었구만. 이거 미라이돈 데리고 가는 몬스터블이뭐 따로 있나봐요. 특수한 뭐몬스터블이 있나본데? <웃음> 그래, 너도 형이랑 같이 가는 게 좋지? 오! 꼬라파석 뭐야 <웃음> 오 화살 꼬빈 파티다 얘는 못참지 얘네들 좀 잡아야 돼요 화살 꼬빈 최종 지나면파이어론가 되잖아 걔그불타입에 비행타입 이거면은 키울만 할것 같아요 몰대포파 너는 불닭이다 불닭 음.. 빼레가 아, 삼겨봐 키워보고 싶긴 했는데 좀 애매하다 보라파도 또 약간 겹치긴 하고, 룰일이 약간 허여운데. 아, 처음에 잡은 포켓몬이라지 약간 정들었는데 벌써. 아. 미안하다, 삼겹살. 넌 삼겹살 집행이야. 오! 야! 제가 그 포켓몬 XY 플레이할 때도 정말 좋아했던 포켓몬이거든요. 얘도 아마 기억하기로는 페어리, 페어리 타입일 텐데. 자, 조금 뭐야? 포켓몬 센터야? 자자자자자자자자오 여기는 뭐 센터랑 샵이랑 같이 있네요 휴게소 같은 데인가 봐 신기하다 야 무슨 포켓몬 센터가 주유소처럼 돼 있냐? 아니 포켓몬 센터 간호수 누나가 이거 무슨 편의점 직원처럼 하고 계셔 누나! 이거 이거 여러모로 뭔가 전통을 깬거 같아가지고 당혹스럽네요 오 기술 머신을 만들 수 있어 포켓몬들 여러 마리 잡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기술 머신을 만들려면 우와 오 기술 머신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네 한상빔 보라파덕의 솜털 세개 1억 65 이거는 쓰, 배울만 하겠는데? 보라파덕 한 마리 더 잡아야겠다 이러면 누나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오오오오오오 오, 오, 땅땅 따다당 <웃음> 아 이게 진짜 하나하나 다 새로운 감성이긴 하다 올랄라 이 okay, 환상빔 이거 좀쎌것 같거든요. 하나 만들어. 얘한테 배워 줍시다. 환상빔. 이러면은 가디아는 키워 될것 같아. 어 잠깐. 너는 설마. 쭈삐쭈삐쭈삐쭈삐쭈삐쭈삐쭈아 아니다. 우리 라토스요번에 기술 한번 배웠겠다. 너 한번 나가봐라. 자 아까 배운 환상빔으로 아, 야야야야야야야 친한척 하지마 임마 환상빔 어오쎄쎄쎄쎄 바로잡아 잡혀 주세 요타탁자 자, 드디어 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학교겠죠? 빨리 좀 소개시켜줄래? 학교 안에 빨리 들어가보시거든? 아이 배틀 중독 다또 시작이네 안돼 어림없어 두 마리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봤자 너날 이길 수 없는 상성이에요 물대포! 불타! 타입의 상성을 파고들니뭔 소리야 니가 고른 거잖아 그냥 오오 뭐야 슬쩍 지금 화려하더만 겁나 약하네 잘 가고 잠깐만 번개면요 우리 디그다가 열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땅에다가 전기 막 뒤져봤자 바로 그냥... 전기 흡수해버리죠? 비장의 카드? 뭔데? 무서워 오! 어? 뭐야! 아니! 와 이게... 이번 작에 그... 버다이맥스 같은 거구나. 테라스탈, 맞어. 아 효과 없어요. <웃음> 멋지게 등장한다. <등장하는데> 어떡하죠? 그냥. 땅 <웃음> 기술이 없든,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너. 그냥 갈가먹어 줄게. 마구마구 써봐요. <웃음> 아이고. 아예. 아이, 정말 멋지게 등장했는데. 아예. 공격이 안 들어가. 잠깐만, 이러면 은 그냥. 기술 한 번, 맞아, 줘보자. 불다가 나와라. 기술 한번 더, 보여줘봐. 아 이거 기껏 변신했는데. 기술도 한번도못 써보고 들어가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 전기 쇼커! 오! 오! 이거, 비행타입 약점이라 그런지 그냥 한 방에 거 뻗어버렸네? 빠른 반모! 나도, 빠모야, 임마! 전기 쇼커! 따다다다. 어우 야 효과 별로인데도 센거 봐한 번만 버텨줘 한 번만! 한 번만! 오케이 버텼다 버텼다 음, 음. 빠른 반보의 저기쇼! 피! 선턴 잡고 마무리! 컷! 예이! 잠깐만 야 너만 변신하지 말고 나도 줘 그거! 어? 나못 쓴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거 알면서 이러는 거죠 얘? 자 여기를 지나면 이제 드디어 학교에서의 첫 생활입니다 와... 엄청 크다 딱 유럽 느낌 나네요 지금부터 이제 저의 행복 포켓몬 라이프의 시작입니다